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샵앤샵 형태의 그 창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점포 비용이랑 권리금이랑 시설비 등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서 판매할 상품에 좀더 투자해서 할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판매할 상품이랑 어울릴만한 매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누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왜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심도 있게 탐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빈숍을 통한 판매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샵인샵을 통한 판매기법인데요. 어, 샵인샵이 뭘까요? 예, 샵 안에 샵이, 샵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죠? 어떤 특정 장소 안에 샵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그 향수를 팝니다. 향수와 자파들을 어디에 파냐면 농협이나 이마트나 이런 아울렛 안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샵을 입점시켜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수수료를 내죠. 평균 한 4개에서 5개 정도 샵을 어, 홈플러스하고 농협에다가 직접 향수를 판매하는 샵을 하고 계시고요. 그샵 안에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입금을 본인이 월별로 정산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주변에도 잘 찾아보시면 좋은 상권의 매장이 너무 넓어서 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간이 이제 틈새 공간인데요. 그런 틈새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주에게 제안을 하고 그샵 안에 여러분의 아이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샵인 샵의 장점은요. 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타 뭐 비용, 재반 비용들이 좀 개인샵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제품에 대한 부담만 있고 판매를 하고 나면 은 수수료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리스크가 지금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단점은 뭐냐면요. 수수료 구조로 가는 경우에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아이템과 수수료의 어떤 수익 상관관계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수수료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익이 저렴, 너무 적, 낮아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손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장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사를 할지라도 이 판매 수수료에 대한 이 부분을 잘 결정하고 딜을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샵인샵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템들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인물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한 어떤 기타 제작에 대한 부분들의 마케팅 건셉을잘 준비하시고 다음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신 상태에서 샵인샵으로 제안해서 입점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업 성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제가 그 화장품 매장 안에 그 샵인샵 형태로 네네. 그 네일샵을 창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계약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매장 전주께서 자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좀 사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 처음에 어느 정도는 그 매장 제품을 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네. 모든 제품을 그 매장 제품을 쓰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데 약간 곤란한 게 생기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계약 때는 그런 얘기안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어쨌든 샵인샵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계약서상에 사실, 어, 그런 특정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법적인 바인딩, 위반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사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1차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계약서에 어, 특정 문구가 없으면은 네. 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부분은 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그 샵에 있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네.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프로시어딩은 제한할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슬기롭게 어, 그 그쪽 대표님이랑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계약서가 우선적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피곤해주시는 문제지만 그게 잘안될 안 경우에는 그렇게 두 번째 방법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쇼빈 네. 숍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 먼저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샵인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 장소하고 수수료 같습니다. 이 좋은 장소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브랜드 매장이나, 어, 일반 이마트나 농협 같은 브랜드 매장 쪽으로 진입하시는 게 우선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 진입했을 때그 수수료 구조를 잘 확인하셔서, 어,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